이제 초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 분위기에 뮤트톤 메이크업을 하면서 오랜만에 눈이 두배 정도 커 보일 수 있는 음영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눈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이런 눈 화장을 즐겨 하거든요. 단점은 눈 화장을 지우면 화장빨이 되게 심한 게탈로한다는 거. 그리고 바닐라코에서 쿠션이랑 틴트 신제품들이 나왔는데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서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그럼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함께 보러 가실까요? 먼저 프라이머를 발라줄 건데요. 이렇게 쿠션이나 파에 전에 발라주면 피부에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잡아줘서 깨끗하고 매끄러운 피부 표현을할수 있게 도와줘요. 다음은 쿠션을 사용해 줄 건데요. 이번에 바닐라코에서 새로 나온 쿠션이에요. 제가 써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요. 일단 색이 옐로우 베이스인데 너무 노랗지도 않고 커버력이 좋은데도 두껍게 발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얇게 픽싱이 되는데 이게 또 너무 두껍게 발리면 은 뭔가 화장이 두꺼운 느낌? 뭔가 화장 떡칠한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커버가 돼요. 그리고 요즘에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제품들 많이 찾으시잖아요. 이 제품도 거의 묻어남도 없고 매트한 마무리라 따로 파우더 처리할 필요가 없어서 외출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매트한 마무리라고 해서 막 쩍쩍 갈라지도록 뽀송뽀송하고 이런 매트함이 아니라 살짝 촉촉함이 있는 매트함이라서 피부도 편해요. 커버가 필요한 부위에 한 번씩만 더 레이어링해서 발라줄게요.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나와있는데 올리브영에서 테스트해보시고 맞는 색상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매트한 쿠션을 사용했지만 오늘은 좀더 보송보송하고 부드러운 벨벳 느낌을 내고 싶어서 파우더 처리를 좀더 해줄게요. 다음은 컨투어 듀오로 얼굴 쉐이딩을 해줄게요. 오늘은 어느 정도 음영감 있는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평소보다 강하게 윤곽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밝은 색으로 먼저 이목구비 윤곽을 잡을게요. 색깔이 조금 진한 편이라서 발색 조절만 잘하면 진하게 잡아야 되는 부분을 여러 번더 칠하지 않고 빠르게 음영을 잡아줄 수 있어요. 입술 위랑 이거는 나중에 오버립할 때좀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위해 향상해주는 거죠, 제가. 그리고 이두 색깔을 섞어서 조금 더 진하게 강조해야 될 부분을 칠해줄게요. 저는 이 부분 콧대가 조금 없기 때문에 여기를 좀더 잡아줘요 볼로 좀더 뾰족하게 감싸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밝은 색상을 얼굴 외곽 넓은 부분에 칠해줄게요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제가 또 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브로우를 발견했어요 이게 애쉬 느낌이 있는 다크브라운 컬러인데 너무 딥하지도 않고 발색도 그렇게 진하게 안 나와서 흑발이신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있는 브러쉬도 너무 부드러워서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사구 섀도우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을 할게요. 전부 붉은 느낌의 음영 컬러들이라 쿨톤 메이크업할 때 너무 좋은 색감들이에요. 먼저 보랏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로 눈두덩이와 언더 전체에 칠해줄게요. 다음 베이스 음영 컬러로 블렌딩하면서 위아래 넓게 깔아줄게요. 다음 다크한 브라운 컬러로 눈끝에 칠해서 앞쪽으로 블렌딩 해줄게요. 언더도 삼각존과 눈 앞머리 쪽을 진하게 잡아줘요. 다음 펄 섀도우로 쌍꺼풀 부분에 칠해줄게요. 다음 골드베이스의 무지개펄이 빛나는 리퀴드 타입의 글리터로 언더 중앙을 중심으로 발라줄게요. 이제 붓펜 타입의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제가 항상 붓펜 타입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딱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왜제 스타일이냐면 제가 아이라이너를 항상 볼때 이렇게 훌렁훌렁하게 움직이는 걸 보거든요. 근데 너무 자유자재로 움직여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빼기도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아이라인을 살짝 위로 길게 빼줄게요. 이렇게 훌렁훌렁한 아이라인을 쓸때 주의할 점은 너무 힘줘서 그리면 이렇게 꺾여서 삐끗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힘을 빼고 살살살살 그려줘야 돼요. 다음은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이 돋보이도록 칠해줄게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음영이 진하니까 한번더 덧발라줄게요. 속눈썹이 좀더 눈에 띄도록 이건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그라데이션으로 합쳐져 있는 블러셔인데요. 저는 이 오른쪽에 있는 로즈 색깔 컬러만 사용해서 광대를 감싸주듯이 해서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광대를 감싸듯이 안쪽으로 끌어와요. 전체적으로 살짝 여기 또 음영감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얼굴이 좀더음영감이 생겨서 작아보이고 뭔가 더 그윽한 인상을 만들어줘요. 이두 가지 컬러의 쉬머펄 하이라이터로 얼굴에 하이라이팅을 좀더 줄게요. 핑크 쉬머펄이 미세하게 있는 피치 컬러로 콧망울과 콧대, 광대 등에 발라줄게요. 이 컬러가 좀더 자연스럽게 발리는 것 같아요. 넓은 영역 부분을 눈 앞머리에 발라줘서 조금 더 시원하게 보이게 해줄게요. 바닐라코에서 이번 가을 신상으로 이 벨벳 틴트가 나왔는데요. 기존 벨벳 틴트랑 텍스처랑 발림성이 달라서 처음 사용했을 때 너무 신기하고 예뻤던 제품이었어요. 먼저 2호 핑크 시스루 벨 컬러를 오버립으로 발라줄게요. 기존에는 보송하고 파우더리한 벨벳 틴트가 대부분이었다면 이 벨벳 틴트는 좀더 촉촉함이 있고 입술에 스며들면서 착 붙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속력도 꽤 있고 무엇보다 입술이 편해서 좋아요. 다음은 좀더 붉은 컬러인 레드보호 타이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게 아주 붉지 않은 코랄레드 컬러라서 데일리로 단독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예뻐요. 제형이 좀더 촉촉해서 그런지 그라데이션이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돼요. 굳이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팁으로만 사용해도 충분히 그라데이션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하니까 뭔가 밖에 나가지 않아도 가을이 온것 같네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옷도 가을 옷으로 맞춰 입었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보고 싶은 메이크업이나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